조건일 때 어떤 접속사들이 있는지 공부할게요. 예, 네, 제일 흔히 많이 쓰는 게 if고요. if가 없 n 랑 합쳐지면 뭐뭐 할 때만 뭐뭐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unless는 if하고 다시 합쳐진 거 알죠? 뭐뭐 하지 않으면 if are not일 수도 있고 is not 또는 don't, cannot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n case는 이제 접속사처럼 쓰는 건데요. 예, 모모할 경우 지금 다 접속사는 거니까 인케이스가 모모하면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서포즈나 서포징의 예, 서포즈는 명령문이라서 모모를 가정해 봐라 이런 의미로 가정하면이고요. 서포징은 분사구문 처리가 된 거예요. provided, providing 이거는 정, 명령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는 것이 제공될 때 또는 뭐뭐라는 것을 제공하면 이런 의미로 만일 뭐뭐면 하 이란 분사 구문 처리가 된 거지 빙이 생략된 거고 여기서는 유가 주어고 여기서는 다른 게 주어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서 provided가 된 거예요 다 뭐뭐면 하 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as long as 또는 so long a 뭐뭐 하는 한 이것도 하는 한이라는 게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네 볼게요 if a person starts the day 만약에 라고 돼있죠 네, 사람, 어떤 사람이 그날을 시작해 with a positive mindset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that person is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day 자그 사람은 뭐하기 쉽다 긍정적인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보내기 쉽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서 if, 자, good things happen only if가 나왔네 only if는 아까 뭐랬죠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면, 그니까, 러뭐뭐할 경우에만, you believe they will. 당신은 그들이 할 수, 그, 러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경우에만 good things가 일어난다. 예, 여기서는, 예, 여기 대시 생략된 거고요. 주어 윌드 will d 에 it 그러니까 주어, will, do will happen 이라는 동사는그 day가 지금 굿댕즈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경우에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음, 내용이구요. people rarely succeed unless unless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으면이지. they have fun yeah, in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재미가 없다면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 We will refund your money in case가 바로 뭐뭐 하면이 예. 뭐뭐할 경우에란 소리니까. You're not satisfied with 만족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여러분의 구매에 만족하지 않으면 예. 환불해드릴게요. There are always millions of ways to reach your goal. Supposing 바로 이 supposing이 뭐뭐 하면, 이 예. 가정한다는 소리니까 뭐뭐 하면. You really wanna do it. 여러분이 정말 그걸 하고 싶다면. 항상 수백만 가지의, 예, 그 목표 도달할 가, 어, 방법은 있어요. 예, 그 성공할 방법은 있다. 하고 싶기만 한, 원하기만 한다면 방법은 많다. No, it doesn't make a big difference, but your h e b b t is provided. 바로 이 provided가 하면이라는 소리죠. You find it interesting. 여러분이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한다면, 예, it doesn't It does not make a big difference. It does not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가 없다라는 소리야. 문제가 되지 않아. What's your hobby? 여러분의 취미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Make a big difference라는 표현은 잘습니다뭐큰 차이를 만들다. 변화를 일으키다.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It doesn't matter.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How s h a l you go? 자, 얼마나 늦게 가는지 중요하잖아. 뭐하기만 하면 if you do not stop 멈추지만 않으면 않는 한 뭐뭐하는 한이니까 예, 멈추지 않는 한 멈추지 않으면 이런 의미겠죠. 중요하잖아. 요 얼마나 늦는지 중요하지 않다. Knowledge is of no value. of no value 이거는 그, 가치가 없다는 소리죠. Put it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는 실행에 옮기다예요. 예. 그 지식을 실행에 옮긴다면 가치가 없겠어. 옮기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겠어요. 예, 옮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없는 쓰고요 예, 가치가 없다, of no value. 이거는 예. priceless가 되겠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그 조건인데요. 조건은 몇개 중요한 거몇개 추가해서 알아두는 게 더. 중하고요 양보하고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둬야 돼요. 양보와 같이 공부해둘 것